어, 내 거야 아 손도도 안돼 먹고 나눠면 줄게 알지 내가 이거 먹고 나눠으면 주는 거내 거야 아니 내가 요즘 밥을 맨날 샐러드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는 먹고 남으면은 애들 주거든 샐러드 저기 뭐야 소스 안 묻은 부분 해가지고 아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뭐 처음부터 진에 인줄 알고 벌써부터 입맛 따시고 있어 아직 나 먹지도 않았는데 내 거라고 짜잔 샐러드 일단 골파란 때를? 너 오늘 병아리쿵 빼달라는 말안 했어 방금 그 석바닥 뭐야? 너 지금 뭐 좋아 먹어? 뭐 먹어? 뭐 먹어? 어이구. 마음이 급해? 카페 아, 괜찮아?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해? 카페야 <웃음> 아진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뭐야 내 샐러드 뽀뽀했지 너 지금 야 뭐해? 야 뭐해? 야 뭐해? 야야 야, 뭐... 뭐하냐고 너 갑자기 왜이 흥분하더니 먹어? 그것도 고기 먹어 하는 거야 오늘 어려. 아, 아, 빵은 내 거야. 아, 빵은 내 거라고. 이렇게 먹어봐. 빵그 음, 다시, 불. 야, 너 바보여. 야, 아, 내빵마대로 먹지 말라고. 내빵마대로 먹지 말라고. 내 빵.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내 빵. A few moments later. 아,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나 원래 거의 다 먹는데 큰일이네 오늘 나 원래 하루에 함께 먹는데